혹시 지금도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또 어깨가 말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진 않나요? 이렇게 머리 위에서 어깨를 내려다봤을 때 앞으로 구부러진 듯한 말린 체형을 우리는 라운드 숄더라고 부릅니다. 라운드 숄더는 구부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보낼 때이 관련 근육들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디지털 사용 증상인 거부목 증후군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운드 숄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사용하거나 장시간 운전이나 잘못된 수면 자세가 습관이 되면 라운드 숄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개를 숙이게 되고 등이 구부러지는데요.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승모근도 긴장을 하게 되고 동시에 갈비뼈와 어깨뼈 사이에 붙어있는 가슴 근육인 소흉근이 수축한 채로 굳어집니다. 결국 어깨뼈가 기울고 견봉돌기가 앞쪽 아래로 이동하면서 안쪽으로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트북 사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 사용 중 과도하게 고개가 숙여진 상태가 지속되면 등근육이 약해져 척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고 목통증을 비롯해 척추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깨에는 결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호흡이 답답해지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쁜 자세는 어깨 근육의 불균형한 발달로 이어져 비대칭을 일으키게 되고 회전근개에 부담을 초래해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원너비인 직각 어깨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가슴을 넓게 펴고 등은 가운데를 조인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펴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할 때는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등받이에 머리까지 기대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위쪽으로 들어 목을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며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가슴을 펴서 척추 전체가 곧게 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다룰 때는 다른 손으로 폰을 쥐고 있는 손에 팔꿈치를 지탱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참 쉽겠죠? 앉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무릎 위에 가방이나 다른 물건을 올린 뒤그 위에 팔을 올려 사용하면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목과 어깨가 구부러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모니터를 내려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목이 굽고 어깨가 말리지 않으려면 컴퓨터 모니터 상단이 눈높이에 올수 있을 정도로 높이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노트북을 사용할 때도 받침대나 노트북 스탠드 등을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방법은 충분히 알려드렸으니 이제 직각 어깨 만들기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맥킨지 신전 운동입니다. 먼저 허리를 꼿꼿하게 펍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면서 견갑골을 모으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펍니다. 그런 다음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턱을 치켜들면서 가능한 범위까지 천천히 목을 뒤로 젖혀주세요. 이 자세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머니 들을 운동입니다. 노 머니 드릴은 돈이 없을 때 돈을 달라는 동작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바르게 서서 가슴과 허리, 다리를 쭉 펍니다 그 다음 팔꿈치를 몸에서 90도가 되도록 구부리고 양 손바닥은 하늘에 보게 합니다 팔꿈치를 몸통에 밀착한 상태로 양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벌려주면 끝! 이때 양쪽 견갑골에 힘을 주어 붙이고 어깨는 쭉 펴주셔야 합니다 이 동작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W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등에 완전히 붙인 상태로 서서 어깨와 팔, 손등까지 W 모양을 만들어 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팔을 벽에 붙인 상태로 천천히 뻗어 올려 옆구리와 팔을 늘려줍니다. 이때 무리하게 팔을 뻗지 말고 편안한 가동 범위까지 늘려준 뒤 다시 팔이나 손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벽을 쓸듯이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고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절대 무리한 스트레칭은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 도중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동작을 당장 멈추셔야 하는 거 아시죠?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해서 라운드 숄더 증상이 생기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바른 ICT 연구소에서 알려드린 어깨 운동법 따라 하시고 직각 어깨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건강한 ICT 전희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ICT의 전희영이었습니다. 안녕. 뭐야, 안녕. 뭐, 예방법은 충분히 알려드렸으니. 충분히 아, 알려드렸 너무... 노머니드릴은 돈이 없을 때 돈을 달라는 동작과 비슷하다고 하여. <웃음> 어 건강해.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맨날 이때 재밌. <웃음>